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 안녕하세요, 백마장군 주현신다 지현입니다 네, 선생님, 저희가 사주를 하나 갖고 왔는데 한번 봐주세요. 네, 네. 남자? 여자? 남자입니다. 남자, 남자. 자신에게 용서가 없는 사람이네요 자기 자신에게 용서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상 외로운 사주예요 그리고 이분은 제가 봤을 때는 기본기가 너무 탄탄해요 그리고 이 사람 자체는 굉장히 오래 자기 이름을 자주 널리 펼치는 사람이에요 오래. 오래. 아, 오래 올해도 그렇고 오래 오랫동안 이, 이 끈이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된다고 생명선을 타는 것처럼 자기 이름을 잡고 펼치는 사람이에요 응? 그래서 2층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뭐이 대통령의 보좌 나뭐 이런거 있잖아요 위대한 사람이 옆에 밑에 있거나 뭔가를 되게 내가 밑에서 뭔가 키워내는 사람 그런 거를 조금 퍼펙트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고 또 서로 간에서 이 뭔가 좀 시너지 효과를 많이 바라기 때문에 어, 매섭고 어, 매우 예민하고 음, 어, 이속 안에서는 가시가 많은 겉으로는 자기가 감췄지만 속안에 가시가 많은 사람 이래서 이 남자한테는 예의있게 하셔야 돼요. 말 잘못하면 안되고 행동 잘못하면 안되면 이 사람이 이 앞에서 말하고 행동을 잘못해서 도 보긴 봐. 자기가 필요하면. 그러나 다음부터는 끝. 안봐. 그냥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야. 그 상대는. 이럴처럼 좀 냉철해요. 그래서 어 뭔가 어 계산적이라기보다 뭔가 그냥 뭔가 이 점이 많은 사람? 그랬어. 오늘도. 아직은? 아니야. 뭐 이렇게 이좀 점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좀글 단어, 단어 위주로 낸 사람이라고 볼까? 맞아. 잘했어. 실수야. 고쳐. 이런 느낌으로 조금 그런 사람이라고 보면 돼. 이게 늘어지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계산적이라고 하기에는 감정에 대한 계산보다 내 감정에 대한 계산, 내 생활에 대한 계산 내 어떤 이 바운드리에서 에 대한 계산이 많은 사람이지 상대 것까지는 너무 no, 관심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 어린 날에는 있는지 없는지 몰랐을 거예요. 존재하는지 모르는지 왜냐면 굳이 옆에 사람들한테 관심을 두고 싶지 않고 관심이 사실상 없고 내가 하는 목표 하는 거에 있어서 올라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근데 이 남자가 어 자기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를 좋아하면 계산 딱 맞춰서 만나고 하고 해요. 응? 이 사람 되게 딱딱해. 음. 네모야. 응? 이분 올해 운은 어떠세요? 어... 온갖 큰게 터질 것 같은데 좋은 걸로 자기 이름을 자기 이름을 풍선처럼 부풀려서 빵터뜨릴것 같은데 그거에, 그 안에서 꽃잎이 나오고 뭔가 그 폭죽 있잖아요 그 안에 이런 게 나오는 것처럼 커져요 뭐, 뭐. 이 사람이 만약에 이 국회의원 이 사람이라고 채웠을때 국회의원 그거 선거할 때 왔으면 당선되는 느낌 이 사람이 대통령이 뭐 당선되는 느낌 그렇게 있다고 보면 돼요. 아마 여기저기서 초청되는 걸로 보여요. 근데 해외파에요? 이사람? 해외파는 국내파요. 국내파라고 국내 하긴 사이즈 커요. 국내파라고 하긴 사이즈가 큰 분이야. 뭔가 좀 교류가 되시는 분이야. 뭔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야. 집이 한국에만 있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오. 커져요. 좋아요. 응? 이분 지금 더 올라간다는 소리죠. 지금 한국에 있는. 올라가는데 운이 아니라 실력이에요. 운도 있지만 실력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시너지가 어마무시해요. 이 사람 금전 좋아요. 허튼데 돈안 써요. 음? 자기 개발 위주로 쓸 거예요. 자기가 필요한, 만약에 자, 이 사람이 만약에 영화 촬영을 하는 사람이면 자기가 그 산이 필요하면 그 산도 살수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누가 영화 촬영하는데 그산 필요하다고 산을 사요. 그쵸? 그치 않잖아. 근데 자기가 필요하면 사요. 자기 개발을 할 때는 그렇게 큰 돈도 쓰지만 자기가 쓰잘데기 없이 뭔가를 이렇게 사치 부리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되게 검소하고 되게 딱딱해. 사실상 재미없어 근데 그 딱딱한게 엄청 매력있다고 해야되나 그 여자들이 조금 이 말많은 사람 소개팅하는데 말많은 사람하고 안하고 말없는 저기 밑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느낌? 뭔가 획득을 많이 하는 사람? 그래서 자꾸 시선이 쏠리는 사람이라고 해야되나 아우라 굉장히 크고 멋진 사람같은데 경진생이용띠면은일7이잖아요 그쵸? 음, 체력? 적인 면도 2, 30대로 보여. 그렇게 아픈수도 없어. 근데 다칠 수 있어. 이, 삼재, 이 사람이 삼재로 좋은데 뭔가 하다가 다쳐. 뭐 삐든지 다뭐 부러지든지 뭔가 좀다친 찢어지는건 아닌데 뭐 똑딱 하는거. 찢어지는건 아닌데 똑딱 하는거 있잖아요. 부러지든지 다치든지. 응? 그, 그런 그런 타박인데 조금 큰. 이런거 있을 수 있어. 응? 이성한건 어때요? 이성훈이 즉흥적인 사람이 아니어서 자기가 계산돼가지고 자기 조건에 맞춰서 드렸어요. 이미. 조건에 맞춰서 자기한테 어울리고 자기한테 맞는 자기 성미를 건드리지 않는 자기한테 잘어울러지는 사람을 골라서 만났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만났죠. 있어요. 있죠. 네. 있습니다. 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자기가 필요하면 산도사이 <웃음> 산도 사실. 어, 더, 응 산도 다니까. 그럼 이분 누군지 말씀드리고 좀더 물어볼게요. 네네. 이분은 배우 유지태 씨. 유지태. 네. 음. 네. 이분은 이번 달 말에 넷플릭스에서 종이의 집을 한다고 해요. 거기서 이제 나오신다고 해요. 어 종이의 집 알아요. 응. 어 미드. 응. 응. 만약 나온다면 그게 잘 될까요? 음, 외국에서 한국에서도 잘 되고 외국에서도 잘 되는데 외국에서도 같이 간대죠. 아니야 될 거야 외국에서 돼요. 외국에서도 약간 한국편 뭐 미국편 이렇게 해가지고 또 같이 떠요. 그래서 그이 한국편이 나오면 이 예전의 종이집이 같이 또 떠요. 그 미국 드라마도 같이 뜨고 같이 더 떠요. 음. 둘이 같이 떠요. 같이 수면위로 올라요. 잘 돼요. 그럼 이 지... 아. 응. 아, 잘 돼. 이, 이, 이 종이의 집이 있잖아요. 미국 미드가 한국에서 유명하지 않았다고 하면 어, 이, 조, 이 유지태가 하는 종이의 집이 미드를 올릴 것이고, 이 한국판을 같이 미국에서 또 올라갈 거야. 같이 터져. 이 상승효과가 어마무시해요. 잘 돼요. 잘 되고, 그걸 계기로 유지태 씨가 아마 진출할 거예요. 한 단계 더 올라간다는 말씀이네요. 한세 단계 아닐까? 한 단계는 <웃음> 네, 이상인 것 같은데. 세 단계. 그렇잖아. 만약에 헐리우드에이 남자가 진출한다고 했을 때는 한 단계가 아니잖아요. 음. 그렇잖 그거는 뭐전 세계 이건데 그거는 한 단계라고 볼 수가 없죠. 음. 세 단계, 네 단계라고 볼 수가 있지. 언제까지 조금 유지를 할까요? 그런 인기나 뭐 이런 생활이나 배우 생활이나. 사실상 이분은 예술가예요. 연기자라고 하기보다. 음, 예술성. 이, 그치 이게이 사람은 연기자라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예술가다. 조금 혼을 불사지른다. 거의 약간 이 자기가 읽고 들어가는 거, 자기 책찍질를 하는 게 거의 신급적으로 보면 돼. 굉장히 노력하다 이렇게 볼수 있어서 잘 되는데 아마 외국 사람들이 이 사람을 편할 때 연기평을 할 거예요. 이 사람이 녹아내는 그 사람의 어떤 이 느낌? 이거를 되게 혼을 불렀다라고 생각을 해서 높이 평가할 거 근데 한국 사람도 이해할 수 없어. 아 그래요? <웃음> 이건 한국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 혼이 아니야. 아... 왜냐면 그런 거 있잖아. 외국인들이 특별히 보는 그 있잖아. 그 느낌 있죠? 응? 우리가 봤을 땐안 이쁜데 외국인들이 쁘다고 칭하는 것처럼 그 포커스가 있어. 약간 우리나라에서는 그안 유명한 영화가 외국에서 너무 좋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어, 작품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뭔뭐 높이 평가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유지태라는 거랑 종이 집이 일단 깔고 들어가는 거고 그냥 흥미로 가는 거고 이 외국에서는 이 뭔가를 농도를 본다 이거지. 그래서 이 사람 불러들인다 이거지. 그래서 뭔가 악역을 조금 맡거나 아니면은 뭔가 루즈한 역할이죠. 막 삶에 찌드는 이런 거좀줄수 있어. 그 레옹 같은 느낌에 남자의 그 약간 루즈하지 뭐 의미가 있는. 그런 걸 그런 걸할수 있지. 이분 그 김효진 씨 배우 그분이랑 응. 결혼했어요. 응.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응. 실제 실제로도 잘 살고 죠잘 살아요. 어. 효진 씨가 어, 혼자 있는 걸 즐길 줄 아는 여자예요. 응? 혼자 지금 관상을 떠보면 혼자 있는 걸 즐길 줄 아는 여성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그잖아요.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 음. 저 잘하거든요. <웃음> 82년생인가 <웃음> 네. 그럴 건데. 아, 그래요? 네. 그러고, 이제 이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조용히 있는 거를, 조용히 있었을 때 어색하지 않은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두 분은 그게 괜찮은 사람이야. 가능하거든.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데 서로를 방해하지 않고 함께 했을 때는 공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둘은 사실상 굉장히 이 합이 잘 맞죠. 그리고 어떤 이 성적인 거에서도 좋고 합이 잘 맞고. 음. 아, 애도 났을 거예요 최고할 거고. 네. 응? 애도 잘, 음. 잘 맞을 거예요. 그러면 뮤지트 씨가 이제 배우 활동 계속하면서 뭐 가장 조심해야 될 점이나 뭐 이런 게 있죠, 있을까요? 음. 올라가는데. 음. 올라가는데. 철저한 어. 사람이 조금 빠져나오는데 오래 걸려. 멀려. 내가 만약에. 어뭐 백설공주를 맡았어 그럼 나는 그 역할이 끝난 백설공주가 아니잖아 근데 백설공주로 좀 살아 근데 이 남자가 되게 발랄하고 광범위하고 이런 역할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우울증 역할을 맡거나 뭐 병자 역할을 맡으면 조금 그 여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빨리 빠져나오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왜냐면 신급의 연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꾸 도취가 돼버려 그래갖고 그게 내면에 사실상 우울할 수 있는 거지 내면에 우울증을 가꿀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뭔가 공허함을 즐길 수 있는 건데 원체가 드러내지 않아서 괜찮기는 하나 내가 그런 걸로 인해서 뭐 음식 거부가 되던 뭐 이게 뭔가 좀 거부식 시기 장애라고 하나 뭐 그런 것과 생길 수 있어 너무 몰입을 하셔서 그쵸 그쵸 음. 너무 몰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자기 역할이 좀 밝은 역할이면 상관이 없는데 조금 어두운 역할을 맡을 때면 이 음식이 거부가 돼요. 이 사람은 안 먹어버려 연기할 때 아마 그렇지 않아요? <웃음> 그렇게 될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내려놓으셔야 돼. 안 그러면 위, 랑 장이랑 다 버려. 아파요. 그래서. 그래서 노후에 이 암으로 싸울 수 있어요. 그럼 이분 배우 생활을 오래 할수있어요 배우 생활을 오래 하지. 아파서 못 하는 거지. 이게 관리가 안 되면 이 하셔야 돼요 진짜 이 음식 관리 하셔야 되고 잘 드셔야 되고 뭐 이렇게 조금 거부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암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이, 이 들어가는데 음식으로 인한 뭔가 생길 수 있어 그러니까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나중에 아플 수 있거든 네 응. 감사합니다 네.